안녕하세요 오늘은 족구 운동을 하는 영상이나 대회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 족구를 하면서 많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 대부분 축구를 하다가 족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고 축구를 하다가 결국은 다치신 분들이 족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족구가 축구보다는 그만큼 많이 다치지 않고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족구는 사실 기존에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단한 번도 영상으로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족구 대회가 아닌 족구 연습 경기가 아닌 족구의 모든 일들을 유튜브로 실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들은 대통령도 욕을 하는 세상이고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단체 대화방이나 카페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족구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이 나오니까 영상을 지워달라 그리고 뭐 경기를 보다가 뒤쪽에서 욕을 하는 사례들 마찬가지 영상에 편집을 해달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족구로 만든 유튜브들이 사실 여기저기 영상이 많이 다니면서 족구를 모르는 분들이 족구 영상을 보고 족구를 하게 된 사례들도 있고 그런 족구 영상으로 상대팀의 어떤 전력을 분석하거나 상대팀의 어떤 족구 열정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족구협회에서 다양하게 족구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족구 유튜브 영상을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족구대회의 뭐 결승, 중결승, 마찬가지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물론 MBC 스포츠와 계약을 해서 더 좋은 영상과 퀄리티를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로 MBC 스포츠에서 영상을 찍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 즐겨 보고 있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족구 대회를 하는 영상까지도 대한 족구협회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고 특정 한 사람이 유튜브에게 밀어주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족구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족구 영상만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자체를 만들어서 방송을 실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새벽에도 뭐 2시, 3시까지 찾아서라도 사실 뭐 영상 편집이나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주변에 얘기를 해봐도 절대 족구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족구협회의 독점적인 행동, 마찬가지 해설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셨지만은 실제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관계자분이 해설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설을 분이 못하느냐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해설을 하는 분도 봤고 여론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또한 성강제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저를 듣지만은 지금 이 성강제의 문제점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독재, 독점, 뭐, 독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시작해서 시작을 진행을 한다면 결국 독구를 세계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족구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적구협회는 사실 더 이상 큰 기대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은 결국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난감들은 스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습이 안되면서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은 족구 발전이나 세계화시키겠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족구를 도태시키고각 지역의 족구 클럽들은 대한족구협회와 따로 놀게 될 것이며 존구 인프라 자체도 더 이상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할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족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족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PC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실 때 화질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 겁니다. 여기에 톱니바퀴 화치기 생긴 것을 누르고 화질을 누릅니다. 화질을 누르고 고급에 들어가서 1080풀 화질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족구 화질 아니면 다른 영상의 모든 화질 자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아는 분들도 알시지만은 나이를 드시고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족구 영상을 보다 보면 실제 족구 실시간을 찍다 보면 뒤에서 성부 때문에 아니면 은 어떤 뭐 심판 아니면은 선수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일부 지워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무조건 전화해서 씨가 빠지게 힘들게 땡 빛에서 영상 찍었는 걸 그냥 지워달라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요 부분을 지워달라고 지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자체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이래 보면서 그게 뭐 욕설이나 기타 나쁜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밑에 좋아요 좋아요는 잘 누르진 않죠 다른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해보면 기본 하나 뭐 영상을 만들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줍니다 하지만 은 조건은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영상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이런 영상을 올려 줘서 좋아요 그냥 버튼 하나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을 넘기게 되면 클럽 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클럽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욕설이 당겼거나 내가 듣지 않아야 될거 기분이 나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어 구간이 나옵니다 구간을 나와서 요거를 2 2시간 42분 뒤에 아니면 얼마든지 줄었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을 어 캡처를 하는 거죠 뭐캡처를 해서 제목을 씁니다. 여기 제목을 쓰고 클럽 공유를 해주죠. 이게 뭔가 하면 복사하기 위해서 뭐 문자나 뭐 아니면 은뭐 카톡 뭐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설이 들어갔다 아니면 좋지 못한 행동들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협회에 욕을 했는 내용들이 들어갔다. 뭐 기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복사를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뭐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이 영상 하나 조회수 1000회, 2000회 나와도 뭐 실시간 영상이든 일반 영상이든 유튜브 관리자가 받는 수익은 100원에서 1000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에 돈으로 갖다 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경기를 찍거나 우리 팀이 하는 경기를 찍는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어떤 지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지워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일반 내용들을 좀 지워달라 뭐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그 영상을 2시간에 걸쳐 찍었던 1시간에 걸쳐 찍었던 4시간에 걸쳐 찍었던그 영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팀에서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상들은 오프라인에 이와 같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유튜브들이 아니면은 클럽에 영상을 찍는 분이 영상을 찍었다. 이건 내 영상이니까 자기가 오프라인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 이런 날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젊을 때 운동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구나 해서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슈퍼채팅 같은 경우는 실제 뭐이 영상을 찍어주는 분한테 고마워서 2천원, 5천원, 1 천원 이렇게 후원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능은 족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한 번씩도 사용을 하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튜브 찍는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합당하다고 싶으면 영상은 얼마든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웃으면서 초상권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실시간 같은 경우 좋고 실시간은 멀리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심판분들 마찬가지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PC로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실시간 중에서는 어떤 초상권에 있어서 뭐 그래픽 처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래픽 처리도 원하신다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거나 향후에 얘기를 하시면 그래픽 처리는 해드리고요. 그 그래픽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초상권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찍지 않았고 실제 카메라 자체가 워낙 멀리서 찍고 있다 보니까 게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더잘 들어가지 음성도 그렇고 실제 경기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도 크게 없겠지만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방청객 말고는 멀리 찍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마찬가지 얼굴 또한 초상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좀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초상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땡빛에 뭐 영상을 찍는거는 이거 돈 벌라고 하는거 아니죠 실제 뭐 자기 팀이나 다른 팀이나 사실 뭐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찍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저는이족구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을 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 족구가족구만 찍어서는 한달에 10만원도 채 나오지 않을걸요 10만원 한달에 10만원도 나오지 않는 영상을 시가 빠지게 찍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거나 뭐 문자를 주시거나 저는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죠.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택도 아닌 것 같고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족구 대회 영상이 아니라 족구에 대한 그리고 클럽에 대한 협회에 대한 그리고 운영 방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